2020년 최악의 골프공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팬들에게 질타를 받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이 게임의 전편인 라스트 오브 어스는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되는 만큼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오죽했으면 국내에선 라스트 오브 어스는 1밖에 나오지 않았고 세간에 알려진 파트 2는 팬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21세기 최고의 비디오 게임 중 하나로 평가받는 라스트 오버스가 리마스터도 아닌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라스트 오버스의 리메이크 제작은 라스트 오버스 파트 2의 제작 이전부터 진행된 꽤 오래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코드명 T1X라고 알려진 이 비밀프로젝트는 소니의 비주얼아트 디렉터였던 마이클 문바우어를 필두로 30명 정도가 팀을 모아 리메이크 제작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해당팀이 신작이 아닌 리메이크로 첫 작품을 잡은 이유는 게임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리메이크를 하는 것이 예산도 시간도 덜 잡아먹으며 이미 성공한 ip로 제작되다 보니 실패 확률도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해당팀은 2007년에 출시한 언차티드를 리메이크할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기술적인 문제 또한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 오버스 브 리메이크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기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해당팀은 비밀유지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프로젝트명이나 스튜디오의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플레이스테이션5에 맞춰서 개발중인만큼 이에 맞는 새로운 인력들이 절실하였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2019년 봄을 기준으로 리메이크의 한 파트를 완성시켰다고 하죠 이처럼 해당 프로젝트의 작업 속도만 빨랐다면 라스트 오브 어스 리메이크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 동시에 팔렸을 만큼 제작 기간이 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팀원들은 라오어2의 개발 지원으로 개발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라워2 출시 이후로 상황이 반전되는데 너티독의 많은 인어들이 t1x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많은 기술력과 예산을 가진 너티독이 사실상 메인으로 자리잡고 기존의 팀원들은 이를 보조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팀원들은 본인들이 예산도 스튜디오의 이름도 받지 못한 채몇 년간 열심히 개발을 진행했기에 대부분은 독립적인 스튜디오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사실상 너티독의 팀이 흡수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문바오를 필두로 뭉쳤던 기존의 프로젝트 팀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거의 다 퇴사했다고 하죠 이런 소니의 행보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좀비들이 몰려오는 트레일러로 주목을 받았던 게임 데이지곤 출시 이후 복합적인 평가를 받긴 하였지만 후속 패치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19년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8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 전체에서는 19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이 되어 흥행면에서는 꽤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니는 초반에 복합적인 평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는지 최근 밴드 스튜디오가 제출한 후속작에 대한 결제를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밴드 스튜디오는 너티독의 새로운 멀티플레이 게임 제작에 반절은 언차티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몇몇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밴드 스튜디오의 고위층 들이 언차티드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받아 완전히 새로운 프랜차이즈로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하죠 거기에 최근에는 그래비티 러시나 모두의 골프 같은 일본에서만 반응이 좋은 게임들을 지향하기 위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재팬 스튜디오의 인원을 구조조정하여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니의 명작에 대한 집착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스튜디오들의 부담감과 직원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소니의 행보는 본인들의 전략에 따른 합리적인 행보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로 현재 엑스박스가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업 방향이 이렇다 보니 더 많은 개발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많은 질높은 게임들을 유치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은 이번 9세대 콘솔 경쟁에서 작은 게임들보단 좀더 스케일이 크고 더 뛰어난 그래픽과 더 뛰어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초대규모의 블록버스터 게임들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보니 더더욱 작은 게임들의 지원보다는 큰 게임들의 지원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본인들의 기기에서만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듀얼센스가 이 방향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성도 막연하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규모가 작은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의 드림스 유니버스 라는 게임은 게임 속에서 만드는 게임이라는 컨셉으로 유저들이 각종 소스에 맞춰서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는 게임인데요 비슷한 게임으론 2006년에 출시되어 마인크래프트를 제치고 1억명의 월간 사용자를 달성한 로블록스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드림스 유니버스에 대한 저조한 마케팅 때문에 로블록스급의 잠재력을 가진 드림스 유니버스를 놓쳤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니의 방향성은 조금 다른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만 보면 트리플 에이 게임을 제작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미쳐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소니는 이런 게임들이 성공하는 것에 따른 부수적인 콘텐츠에도 투자를 진행중이죠 당장의 라스트 오버스 시리즈의 드라마화 언차티드 시리즈의 실사 영화화 그리고 최근에 알려진 고스 오브 스시마의 실사 영화화까지 이렇게 투자하여 성공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2차 부가가치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게임 출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독점작을 고수해왔었지만 호라이즌 제로던의 PC 출시 그리고 올봄으로 예정된 데이지곤 PC 출시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게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의 이름 아래 pc로 출시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3 비타의 스토어를 폐쇄하면서 큰 논란을 낳았지만 이후 모바일 부서의 책임자를 고용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와 최근 폐쇄시킨 스토어의 게임들을 모바일로 포팅 리메이크를 시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많아졌죠 의외로 잘안 알려졌지만 최근 소니는 세계 최대의 격투게임 대회인 에보까지 인수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MLB 사태가 보여주고 있듯이 공격적인 엑스박스의 전략에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은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는 추세인데요 점점 더 크고 화려한 블록버스터 게임에 공을 들이고 콘솔을 넘어 pc 모바일 그리고 게임을 넘어 tv 시리즈와 영화 제작까지 일종의 제작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과연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